뭐지 4호선인데 일단 다 지은 건 아니거든 이게 어디 있냐 너음나전 COH에 있다 어 여기로 와봐 아 니네 쪽에 불 붙었나 어? 저기 노란 거 보이제 노, 어디에? 노란 철도도 보이지, 저기. 어, 저거. <웃음> 좀 있으면 생길 놈니다 어, 새 거가. 아, 근데 여기서 시공상 와봐, 타고. 덕구봉 종창님. 어, 왜안나지냐 아, 나졌다 여기로 와봐. <웃음> 어이, 어디서 감히, <웃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어, 여기도 있네 보라색깔 어. 현재 마지막이다 뭐야 <웃음> 현재 마지막이드 응, 지들끼리 막 날라가네 몇 개가 겹쳐 있어 그렇다 내려가면 되지 난 내려간다 난 사라진 다 수송을 골라서 광선수레를 출발 음, 라면동으로 가고 이게 특이하게 간다거나 반도 이거 일호선이랑 좀 많이 겹친다 뒷부분이 근데 특이하게 간다 이게 얘가 마지막 부분 주... 저기 라면동 옆 동네에 다 됐다 진짜 호선이 많이 늘었네 또안본 어. 그 사이에 하나 더 만들려고 두개더 만들려고 한다 저 민규 쪽 동네 가면 분홍색도 하나 있다 <웃음> 분홍. 점점 늘어간다 어니 네 보인다 나 보이냐 어 보인다 으아. 이한테 쎄네 좀 싸도 되지? 안 돼요 We got t h 와 진짜 많이 없신다 이래 Fire Fire Fire f i 와다행이라더 놀이 떠니 um, 네 이름표가 보인다 아 여기 와봐 여기 독구 저수지도 있다 이거 싸우는다면 보라색이 순환선 같은 거가 다 연결되어 있네. 어, 보라색 순환선 아니야. 노란색이 순환선이다. 노란색 저 끝에서 저 민규 동네까지 갔다 다시 온다. 오. 한 역, 50개 정도 될걸? 50개 살짝 안 될걸? 그. 아, 진짜 여기, 뭐, 이제, 이 다음에는 초고대 서브로 만들 거고, 사람 한 100명쯤 살게. <웃음> 그럴까? <웃음> 응, 근데, 그러기 전에 컴퓨터가 터지지 않, 솔직히. 컴퓨터는 안 터지니까, 아직까지. 내가 당근 집도 아니고, 여기가. 네 컴퓨터가 아무리 프로그래밍용이고 괜찮아도, 단계는. 프로그래밍, 여러 개, 여러 개 돌아가가지고. 아, 대원동이다. 저기 봐봐라, 이마트 있다, 이거. 내가 내걸터트렸다 <웃음> 저기 봐봐라 이마트 있다 아이가 어 여기는 준헌섬이가 이름이어쫓긴 해서 <웃음> 아 아니, 인성이 아니다 이제 더 크다 개가 위가 은 파이 안 맞았어 Fly. 어 여기는 옆번호가 상당히 안 좋다 파이 여기는 역번호가 상당히 안 좋다. <웃음> 으저 보지마, 역번호. 혹시 싸도 되겠나? 아니, 요, 요기서 이제 타고 와봐. 이제 또 다른 데로 간다, 이거. 여기, 야. <웃음> <웃음> 그럼 레인 타고 가야지. 여기 봐봐. 어느 역 나올까요? 이네 배, 이네 배도 다돼 있다, 역. 시 이거, 이제. 야, <웃음> <웃음> 쟤네들이 었어 <놨어>, 그냥. <웃음> 왜 여기냐, 쟤들 독구 섬세기 구역. 이제 어디로 가, 이제 바다 밑으로 들어간대 이, 이쪽에서부터. 뭐야, 바다 밑으로 만들어놨어. 미쳤 어. 이거 이제 앞으로 쭉 바다 밑으로 들어간다. 와, 이거 만들어 할게. 여기가 제일 많이 걸렸을 것 시간 이거 고장이 5개 힌트는. 밖에 없는데 여기 진짜 사람이 응. 사람 한 100명 쯤 살아도 되겠다 여기 응. 아 여기 진짜 있다 진짜 해구 진짜 있다 해구가 있나? 어 저기 있다 사다리 타고 내려가면 해구 있다 해구 보러 갈 거다 일로 온다 야나좀 싸줘 안 맞는다 파이어 쭈우. 어? 다행히 렉걸렸 어, 뭐야? 뭐야 렉이야 야 지금 쏴안 쏴진다 쏴졌는데 어 됐다. 저쪽 아이가 저 앞으로 그쪽이가 이쪽인 것 같은데 여기 맞네 어. 야 신기하게 잘 만들어놨다 여기 내려와봐 있다 그러면 여기 봐봐 밑에 보이지 어.. 혹시 뚫고 가도 되나? 어아 이리 뚫어놓을까 요렇게 어 밑에 사다리 하나 놔둬라 진짜 해구있다 여기 여기 봐봐 요쪽 어... 이거 어딨냐? 그다음 여기 니, 니 남파선이랑 같이 열, 열수구가 열 있어가지고 안에 올라왔다 나 다시 여기 블럭 하나 더 박아놔야 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놔야 돼. 그렇게 하자 하고 그다음 역도 관광지도 광광지가. 그 다음. 너 그거 좀 내려놔. <웃음> <웃음> 어? 뭐야? <웃음> 음? 일단 하나 날렸다. 니도 음. 날릴 거다 일로 와라. <웃음> 야.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 맞았던데. 다 왔네. 꺾였는데. 여기서 한번더 꺾으면 도착한다. 어, 니가 <웃음> 어, 만들어 아. 놓은 거 타고 갈래, 나. 씨익. <웃음> 됐다, 걸어가자. 날아가는데. 뭐 십자가 돼 있는 거. 경창여이 아, 여기 있다. 아 여기 배가 있어서 그래. 요 밑에 잘 보면 아, 이건 내꺼거 내꺼? 아닌데 내꺼 아닌데 이거? 마그마 블록 있어서 어 니꺼다 네 이것도 이 모든 아파서는 내꺼 어것이다 여기 봐봐 응. 있다 진짜 마그마 블록 있어서 네어야 어? 근데 여기 왜 내려가는 길이 없냐 어 여긴 높다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6호선이 저 위쪽으로 가거든 그래도 만든다 그 다음 여기 그냥 등대 간다에 완전 직행이도. 등대 직행 있는 그 민규 쪽에 있는 거, 그거. 어. 등대 직행 있다. 아우. 좋아 여기도 또 개발할 마음이 팍팍 든구만. 어 좋아. 여기 좋 여기 좋다. 해저 등대 여기 있디나. 핫프 라이스. 해저 등대 올라오면 <웃음> 네가 만든 등대 있다. 만들다 만거다 정확히 음. 해저등데요 만들다 만거가 아니야 이거 다만든 생각해보는 이게 다 만든거였다 미안하지만 <웃음> 다 만든거다 이게 다 만든거였다 충격적이게도 예. 유류가 저번에 다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런나 했네 그걸 만들어야겠네 위에 제일 위에 그 응, 그빛 나는 그게 빛. 없으니까 그리고 등대는 빨간 것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아쉬운 소식. 종착역 갈게 나. 나는 종착역으로 가겠다. 야 위에 봐봐. 뭐 거기 아니다. 거꾸로다 <웃음> <웃음> 맞다. 종착. 여기는 보라색 지하 지하. 아치항. 저지상 그 아치항은 쓰레기 있다 여기. 아치항. 아치항이면 여기에다가 뭐 만들. 어 항이 있다 그냥 항. 항만배 만들... 응. 들어오는 곳이다 그냥 여기. 근데 배 들어오는 곳이고 아무것도 없다. <웃음> 응. 요걸로 가면 된다. 주황색 타워 아, 맨끝 민규동네 끝 민규 쪽으로 오면 핑크색도 있을 거다 레일은 핑크. 안 나왔지만 근그 핑크색 따라가면 마을 나온다 음. 지금 가고 있다 난 지금 난 지금 아이템 좀 정리하고 렉 걸렸다 한 번씩 이거 너무 빨리 움직이면 이래 되더라 내일이 뭐가 빠르다고? <웃음> 가끔씩 그냥 랭먹으면서 지직거리면서 움직이는 때가 있그그 응. 너무 빨리 움직였다고 뜨더라 버킷에 보니까 어, 도대체 뭐가 빠른거지? 난 느린데 나는 게더 빠르다 야 여기 여기 난이도 얼마냐? 난이도... 쉬움 어... 여기에 물 먹은 좀비들 이상이 나 응. 핑크색 있는데 있다 지금 야 나한테 한번 와봐 물 먹은 좀비가 물 안에 안 있고 물 밖에 들어가 임마 제자리 찾아가라 이거더라 진짜 옆에. 저기 또 있다 아 예, 지하철역에서 뭐. 노숙하던 애들이 있다 노숙하다가 물 먹어버렸네 야깝다 쇠내로 죽여라 야 지금 이 내가 들고 있는 세네 있다 이거. 가 응. 관통 파이브인가 뽕인가 적용돼 있다 응. 야, 이, 이 초록색깔도 신전 이 뒤에서는 안 가봤지 한번 더. 초록색깔? 응. 나중에 한번 다 보자 여기도 초록색 온다 여기 있다 핑크색 오핑크색이네 여기는 주황색 동착이고 핑크, 아치 핑크색 따라오면 마을이 있다 <웃음> 오, 오 진짜 네 마을이네 어, 민규 마을이다 어 근데 여기 진짜 트, 특이하게 생겼다 마을이 특이하게 생겼다 여기 어. 아이 마을 마음에 든다 내거다 오촌이다 여기 야그 캐... 와중에 거북이 트위스트 추고 있다 봐봐 <웃음> 저거 뭐야 저거 저... 거북이 트위스트 춘다 저야이또이 분홍구 천장에, 신구 안 된다, 저런 거. <웃음> <웃음> 아, 이 마을 마음에 드는데, 누구 마을이? 미, 민규동이다. 아, 민규동이가 어, 분홍구라서. 어, 여 양쪽이 있다. 오. 여기 분홍구라서 안 된다. 불곰이라돼 있다, 심지어 마을 이름이. 불곰 <웃음> 마을이다, 여기는 지부터 와, 근데 형 분위기 렇게잘 만들어놨네, 여기 마을. 으악! 침대가 당근색이다. 안 돼. 야이집 야, 나중에 신고해라 덕상자가 아닌 그냥 상자를 하나 설치해놨다 민규한테 신고해야 되네 신고하면 되는야 농작물을 좀비새끼들 밟고 있다 어 세뇌로 죽여라 대가리 빡? <웃음> 그광강화살이다 이것들 난 분광화살이지 좋다 분광화살 아이캠코드는 정말 다행히도 439번이 있다 430번? 9번. 아, 이거 관통 뽕가5적용되 있는데, 왜 좀비로 툭. 두... 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이천 아니, 000... 여기 초콜렛 쓸게 하나 있는데 일안 하네. 다 정리 안 해놨다. 어, 여기 있다. 아, 여기... 근데 여기 농작물 진짜 풍부하다. 어, 민규동에 명물이 있다, 여기. 협곡이 있다. 마을이 엄청 크네, 여기. 대단해. 마을이 생각보다 규모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규모가, 마을이 엄청 크다. 이 분홍색 따라서 조금 더 가다 보면 또 뭐가 하나 있을 거다. 뭐가 있길래. 협곡이 있다. 일단, 뭐, 소환사의 협곡이가 <웃음> 몰라, 이 혁고기 이름은 모른다. 지을 게 없다. 야, 보라색 저거, 일단 말았네, 저 분홍색이. 응. 분홍색하고 노란색을. 완성, 만들고 있다, 지금. 어, 여기 협곡도 있고, 여기 지형 엄청나네, 또. 딱 아, 비켜. 녹색. 아, 스킬리튼 저거 죽여. 얘. 어? 얘 죽여줘. 어, 금마. 햇교을 막았다. 근데 네 목소리 뚝뚝 끊긴다, 계속. 그래. 그럴 수도 있다. <웃음> 타고 쭉 가. 타고 쭉 가볼게, 나 이호선 타고 확 멀리 가야겠다. 이거 녹색깔 타고 쭉 가면 또... 신전 있었다, 이거 원래. 그 뒤로도 어. 또 많다. 여덟 개나. 그게 보라색깔 보기. 나 지금... 삼각. 뭐 어, 진짜 상각적이 어, 진짜 상각적이다 크그 버전 올라가면서 지형 진짜 대형 음, 엄청 다양해다 생각보다 다양하게 나오잖아 아이 또내걸렸다 어? 나 지형 로딩 덜 됐던 버그가 있었던니까대균사아 음. <웃음> 여기 자꾸 몬스터들이 노숙한다 지하철에서 노숙, 노숙 못하게 그... 햇불이나 <웃음> 엔드막켓 같은 거 박아둬야. 응, 아, 그냥 나 떠났다. 저 시민이다. 이제부터 쟤네들도. 야, 흉조다. 왜? 흉조 얻다 나는. 어, 진짜? 어. 아, 걔네들도, 야, 주민이다. 깡패다, 깡패. 깡패. 그, 나중에 내 펜트하우스 주변에도 좀 있더라. 흉조좀 깔아도 되나 혹시? 응. 미안 나 지금 태균동 상수도 센터 여기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야 주민 마을에다가 여기 흉조 테라 함께. 개... 안 된다 거기 넣지 마라. 왜? 네. 그거 보존구역이다 문화재다 감천문화말 그런 느낌이다 거기. 근데 애초에 이거 불길한 현수막이란 걸 들. 서 응. 계속 흉조가 뜬다. 없애버려. 야왜 화살이 안 쏴지냐? 석공안 쏴줘. 이집 어디 있는데? 나? 어 대헌마을인 것 같다. 대헌종합지구 아이거아 여기 있다. 으악 이마트다. 그래 이마트 앞이었다. 야나 지금 불길한 소상두개 들고 있거든. 어. 야 이마트에 누가 낙사해놨다. 안 좋은 낙사다. 50 뭐? 이마트가 27배로 좋다면서 저런 짓을 해놨다 <웃음>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잘해놨다 차리 26배로 좋은게 더낫다 아니다 28배 좋은게 낫다아 근데 여기 진짜 이제 음. 요 연, 연계되는 선이 생기니까 멈출 데가 없네 어디든 음. 계속 갈수 있네 심지어 요금 없음 무료다 아 3호선도 뒤에 또 많이 있다 2호선 거기 끝자락쯤에 오면 그거 있을 거다 <웃음> 3개가 겹치는 데가 있을 거다 거기 내 펜트하우스 있다 펜트하우스? 응 지하철 공사에서본 돈으로 만들었다 그 2호선 지금 내가 있는 데는 지금 북라면이거든 아나 아직 좀더 기다려라 사막마을까지 건너왔다 나 아직 거기다 라면 야. 삼거리다, 아직. 야, 사막마을, 지금, 응. 개판났네? 경비가왜이래면안 응. 이거 시험 맞아? 경비가 많다고? 어. 철골렘이 응. 내가 여기에 거의 열마리를 응. 풀어놨는데. 철골렘이 일을 안 하네. 아니다, 철골렘이 일을 하는데 너무 열일을 하는, 응. 남아있대. 그럼 철골렘을 54마리 소환해로 응. 아, 이제 화살 썩니다. 나좀 기다려라. 아직 라면 보니다 어? 야 내가 흉조 들고 있다고 습격 시작했다. 응? 어? 진짜? 야 거기 습격되면 안되는데. 그래서 아, 내가 조지고 있다. 라면 마을 이제. 어야 내가 흉조 들고 있다고 계속 습격도 미치겠네. 마을에서 벗어나야 한 돼. 아나 이제. 야 이제... 마을에서 일정 범위 이상 떨어져야지 습격이 안된다. 오 씨. 어 지, 그렇네 오 뒤질뻔했네 또 네. 습격 켜질뻔했네 어 습격 왜 켜졌냐 어떻게 해야돼 어 내가 돼? 이거 불길한 현수막 들고 있어서 흉저부터 아 진짜 어 그래서 왜, 그래 나 습격 이에저 뜨는 거 처음 본다 나 왔다 지금 어, 서 음. 라면 있다 서쪽 라면도 야 습격 떴다 어떻게 해야되냐 어 그냥 오면 오는 거다 죽인다 오케이. 봐봐, 왔다, 얘가, 저기. 어디 있는데? 여기 왔다, 얘가, 이제. 다 죽이면 된다, 이제. 아, 저, 박아 놓은 거. 근데 어차피 철골렘이 몇, 거의 열 마리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철골렘 하나 피가 100이었나? 하나에 120정도안 나오나, 그래? 100, 그거 였 야, 저 깃발 들고 있는 이따 다 얘가. 이 새끼 죽이면은 깃발 나온다, 얘가. 응. 어? 어. 불길한연습마 어, 그거,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습격 뜨는 거다. 이제 마을에서 튀어. 안 튀면 또 뜬다. 꽤나 많이 멀리 나와야 안 돼. 안 그러면 습격 또 뜬다. 아, 습격, 습격... 떴다, 시 습격 그냥 뜨긴안둬나 여기. 초골렘 뭐, 철골렘 풀어놨으니까. 이러라고, 일하라고 초골렘 신단역에서 좀 멀리 나가자. 여기, 여기로 온나. 일단, 나는 철골렘 더 풀어야겠다. 아, 야, 여기도 좀 쫓아내야 된다. 응? 거기. 아, 그거 마을 갈 때마다 무조건 뜬디. 응. 아, 마을에만 저 습격 뜨나? 응, 마을에 있으면 무조건 뜬다. 응. 아, 씨, 렉. 마을은 아닌데도. 요선 타고 쭉 오다 보면 노선 세기가 겹치는 데 있는데 거기로 오면 된다 거기에 불길한 현수막 걸어놔도 되지 안 된다 안 걸어도 왜? 이미 있다 <웃음> 이미 있나? 어 쫓아내야 되는데 <웃음> 그럼 쫓아내라 후렴패서 쫓으면 된다 응요호선 39번 참고로 철골렘은 낙땜이 없습니다 이제 어, 2호선 타고 오는 있다 여기다 봐봐 여기 개 많아 여기 네가 흉조 들고 있어서 그렇다 계속 마을에 쳐들어온다 어나 흉조 안 들고 있는데 그냥 원래 있었다 여기 걔는. 아니 깃발만 들고 있어도 계속 나타난다 깃발 없다 나 지금 마을은 아닌데 여기 뭐지? 니 오기 전에 여기 지하철 연결할때도 있었다 얘네들이 아 그런 데는 그냥 자연스폰 된거다 그런 데있는어 그러니까 자연스폰 돼가지고 얘네들이 뭐 철골랭 계속 풀어놨으니까 습격자 어? 하나 남았다 자리해 어? 주겠지 이건 어찌해야 되냐 옆에 그 인체... 그걸로 뜨네 효과로 습격 어있는거야 어. 습격자 남은 어? 승격자가한 마리 남았다는 도대체 어디 있는거지? 이건가? 죽여봐봐 계속 이거가? 이게 승격자로 분류되는거 같아 맞네 이놈이네 왠지 몰라도 에메랄드가 두개나 있다 아 이놈이 남았군 안되겠네. 니한텐 철골렘을 섬, 저긴 어떻게 해야 되노? 그냥 흉조깃빨을 버려라. 삭제하면 된다. 없 어, 됐다. 어, 안두고 있는데. 저, 저 마을에 회생 불가능하다. 이미 나타난 거 조져야 한다. 내펜 이미 없... 나타난 거 알아서 조져야지. 뭐, 그럴 수 있나? 음. 됐다. 마을의 영웅. 마을의 영웅? 습격 승리? 니가 라면 마을을 지켰다. 아, 특격을 완전히 차단했다, 이 말인가, 내가. 응. 신전 방향으로 쭉 오면 내 있다. 신전 방향 녹색선? 응, 녹색선으로 쭉 오다 보면 신전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어, 뭐지? 세 개의 호선이 겹치는 곳에 있다. 음, 늪지대도 해. 여기,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내가 사는, 내가 지내는 곳엔 그게 없다. 뭐? 음, 마을이 없다, 주민마을. 어. 내, 우리 동, 내 동네도 없다. 와, 여기, 녹색선, 파란선, 주황선이 겹친다, 레전드. 어, 노랑, 노랑, 파랑이주황세개 겹치는 데 있다, 나 지금. 세개 음, 겹치는 거 레전드지. 왜, 서울에는, 여긴... 서울에는 흔 있는 거다. 우리나라엔 흔한 것. 음. 그래서 여기, 뭐, 어긋난 사각형들이 늘어져 있는 게, 그거가. 어, 펜트하우스인데. 어, 근데 이거, 사다리 같은 거안 박아둔 채로 저렇게 만들고. 어, 아직 짓다말았다 창문 룬다, 음... 얘가. 그래서 뛰어내려도 된다. 흐이 <웃음> 올라가는 건 어떻게 올라가냐, 애초에. 그러게. <웃음> 여기에다 내 집도 하나 지을까, 그럼? 어, 펜트하우스 지을 거면 지어라. 유... 그냥 작게 적당하게 지을 거잖아 음. 응 아니면 3호선 끝, 끝에 가도 태형동이라는 데가 있다 태형동 체육공원 공원이 어디냐 이거 없다 거기 그냥 체육회라고 놔둬놓 공원이 다 <웃음> 알아서 놔둔 거거든 응나 음. 2호선 타고 맨 마지막도 가봐라 4 3번까지인가 있을 것 같아. 야, 마을의 영웅은 무슨 버프야? 뭐라고? 니말 뚝뚝 끊긴지 그거 뭐지? 마을의 영웅 마을의 영웅? 응. 그러니까 습격 다 조지면 된다 뭐..뭐 뭐 버프지? 마을의 영웅 버프가 붙어있는.. 아 이거 설마 그거 아이가 에메랄드 떠있는 거 보니까 그 응. 거래할 때 가끔 값 깎아주는 거 그거 같은데? 아 그래? 할인 스팀이가 이게 할... <웃음> 스팀 할인이다, 거의. 낙동 먹었네. 또또 어. 또랭 먹는다. 한 내려온다. 번씩 그런다. 근데 자주 그런다. 한 번씩이 아니었습니다. 치아철잘 태웠다. 낙조 분수인데, 여기 땅은 어떠냐? 낙조 분수 여기인데, 여기 땅은 어떠냐? 여기도수 낙조분... 트... 특이하다, 여기 땅 모양이. 약간 특이한 해수욕장 있다 맞아 근데 해수욕장은 오. 별로 볼게 없다 그렇네 응 그냥 여기는 볼게 없다 요 끝에 오 어, 뭐야 이거 어 근데 여기여기 지형이 은근히 신기하다 이쪽이 지형이 참 신기하게 돼있어 응딱 좁은 응야 여기와봐 어디있는데 여기. 어. 아, 그래, 여기. 여기 여기가 되게 신기하다. 지옥 봐봐. 어 응, 그렇네. 협곡이 작은 게 있네. 응. 음. 여기가 되게 신기한데. 여기, 여기, 뭐 있다. 뭐가? 여기 말이 있는지 모르겠다. 나. 나말 그래. 끊겨서 걸려가지고. 그냥 작은 언덕 아니죠. 작은 언덕 바로 옆에 강이. 강이 있어. 아. 바로 옆에사막이 있다. 레전드. <웃음> 여기 좀 특이하다, 막. 요쪽 땅은 어떤데? 이 동네. 니 소리 요쪽하고 다 끊겼다. 그렇네. 서로 끊긴다. 니 소리 계속 끊긴다. 괜찮나 이제? 제대로 들리는 거 별로 없다 어 괜찮은데 이제야 나는 음, 음, 괜찮은데 이제 잘 들린다 어... 어. 아 여기로 지금 신기하네 협곡이 곳곳에 있어 음. 이 동네는 어떠냐 나쁘진 음, 않은데 이산 지나서 동네가 바뀐다 교통이 좋은지는 모르겠다, 딱히. 음. 네. 음, 사실상 뭐한 종류장 두 종류장만, 응, 음. 음, 선로가 세 개가 겹친데 뭐, 어, 확실히 특... 좋은. 편이지. 특이하게 세개겹친다 이쪽만. 아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등대 쪽 있다면 이어 맞는데 거기도 세개 겹친다. 오. 여기도 그거 하게. 골렘하게. 어... 요, 여기 주변으로 골렘을 네마리풀어놓을거 풀자. 약간 풀었다. 도시철도, DCC티역. 여기 진짜 사람 만들어가는 사람... 뭐... 응. 컴퓨터만 버틴다면은 뭐... 두십명 와서 하고 그냥... 서버 생활하게 만들고 싶을 정도면 응. 음. 지하철에 빠져있고 근데 2호선은 이, 이 땅으로 긴데도 아직 여기 8개 더 있다 심지어 여기 아니고. 덜 건설됐다 음. 1호... <웃음> 1, 1호선만 거의 완공이다 6, 이거 6호선이라서 좀기에 완공되는데 순환선이야 후난선이... 근데 골렘 하나 줘 줘야겠다 왜? 이거 봐봐 골렘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너 거기서 왜또 그러니 <웃음> 죽여 이거 아, 이 침범하는 거도. 그냥 설로 침범하는 거다 줘. 음. 응. 그래, 내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 <웃음> 야, 나도 그... 나중에 다이아 검에다 덕지덕지 떡칠해야 덕지 덕지 다 여기다 철도 교통 공사 만들어야 해나. 도로 어, 교통 그래야지. 공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쟤네들 넣어야지. 쟤네들이 직원이다. 응, 음, 직원 있다. 노숙한에 쫓아내. 철골렘은, 그거다. 뭐. 철골렘은 애들이 주기적으로, 겨 음. 나기보다는 그냥, 특정 범위만은 돌아다닌다. 응. 음. 좋네, 경비. 만들어진 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응. 음. 국제 물류센터 앞에도 하나 놔둬놔야겠다. 아, 렉 먹는다. 또안 만들어진다. 한 번씩 이상해, 이게. 아, 화장실 갔다 온다. 오케이. 진짜 어디 보자, 모르. 로로로로. 좀비 때리나 좀비 아니 어떤 거더라? 여기 있다 나이스 오케이 <웃음> <Okay>, 노숙자 처리한다 <웃음> 노숙자 잘 잡네 응응응응응 응. 응. 응. 응. 응. 이노 숫자. 오케이, 세네. 보고걸 보셔도 후에 세네 <웃음> 어 돌아왔다 오케이 또숙자 얼마나 잘 잡는지 테스트하고 있다 지금 애들 테스트하고 있나응 볼래? 뭐 어디서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 역 앞에서 어.. 뭐.. 여러 말 소환했었나 응 음. 노숙자 <웃음> 바로 후려팬드아 이거.. 좀비한테 마우스 갖다 대봐 이름 보인다 어, 진짜 노숙자네 어뭐 노숙자 스폰알 뭐 그렇게 집어.. 아 이거 스포나 이름 바꾸면 이름 붙여진다 그렇게 이름 바꿀 수도 있었네 어 으악 골렘 하나 죽었다 야치거나 치고나 나 상해에 입었다 상해치사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노 다시 만들면 되지. 찍고 <웃음> 나나 상의 입었다. 만들면 된다, 그래. 야, 이거 봐봐. 여기 철골렘, 네가리를 씌워놨는데도 안 만들어졌다. 어디? 다 만들어졌는데. 아안 만들어졌네 아 요거 그렇네 여기 만드는 거왜안 만들어지냐 화살 어, 꼽았인데 화살 꼽았는데 안 된다 똑같이 다 철불록인데 왜안 된다 어 되는데. 왜, 왜 얘는 되는데 왜왜 얘는 안돼전또얘들아 이상하네 왜 안되는걸까? 응? 다중발사 이거 뭐지? 한 볼까 다중발사? 응. 그게 뭔지 인첸트 이름 무슨 인첸트인데? 화살 인첸트가 어와세 갈래로 나간다 나도 만들래 어딨어 전투 다중발사 있다 찾고 있다 빠른 장전도 붙이고 약탈도 붙이고 발화도 붙이고 밀치기 살충 쓸모 없어 귀속조드는 뭐야? 차가운 거로 물갈기 비몰아치는 가 아, 아마 얘는 아마 강 관통인가? 힘 밀어내기 화염 무한 충절 충절 이거 그 던지는 그 삼지창 있다 얘가 음. 어 음. 삼지창한테 충절 꽂으면 돌아온다 오 어? 또뭐있지야금류찌르기야 화살이 힘붙였나화살에 그 다중발사 찾았다. 관통. 집전? 나 집전은 뭐지? 집전이 뭐지? 집전 모르겠다. 이제, 이제 나 세갈래로 나간다 화서 응? 야 다중발사 어떻게 못입히나? 입힌 입혀지는데 뭐 입혔나? 나는 입혀진데 관통이랑 안되는것 같은데 같이 밀치기는 된다 그와중 발화도 되고 약탈도 되고 충절은 안되고 충절은 삼지창이라 달아줘 왜 다중발사가 안되냐? 그러게 안 입혀진다 쟤네 입혀지는 거 있다 <웃음> 좋아 삼지창한테 다중발사 어? 어? 야 삼지창 다중발사가 되나? 입혀진다 그럼 세 개나 갈걸? 막. 아 근데 하나 나가는데 내꺼 활 봐봐 다중발사 입었다 내꺼 거. 내꺼 거 봐봐 세갈래로 나간다 이거 음... 난왜 안되지? 뭐 때문에 다중발사가 안되지? 관통이 있나 혹시? 어 관통이 있다. 그것 때문에 아 관통 있으면 안되나? 응. 어. 그럼 다시 새로 만들어야 한다 쟨쟌 어? 야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음. 그냥 쎄네 그냥 활있다 얘가 음. 이것도 다중발사되나그럼? 어 이야 yeah. 일단은 무기류에 실컷 씌워야겠다 뭐좀내삼지창은 돌아오지 않았다 <웃음> 충전이 펴놓으면 다시 돌아온다 근데 다중발사가 이 편이지 는데 써지진 않네 너무 멀리 보내서 안오는건가? 아 가끔 그런거 있다 너무 멀리 보내면 뭐 돌아오고 그런거 있다 있는 것같다그러는데뭐 쳤는데 <웃음> 일단 인센트할 거 꺼낸다 다시 <웃음> 야 여기 찌르기 좋요 찌르기? 응뭔 음. 찌르기? 이거 삼지창이 찌르기 붙였는데 찌르기가 있나? 응핏몰어치는 음. 카날이 뭐야 도대 그거 스플릿이 래미 스플릿? 아... 검... 검스플 강화? 응 그거 어, 하면 진짜 귀몰아친다 테스트 해볼까 찌르기, 급류, 수선, 관통말고, 빠장다 준. 집전은 뭐냐? 모르겠다, 넣어볼까 뭐야, 모로 없어졌다 <웃음> 철거 다녔 어디다 놓는 거지, 집전 집전은 어디다 쓰는거지? 까파했 쓰나? 검색해봐봐 그냥 아이씨 삼지창에 빠른 장력 꽂을 뻔했네 <웃음> <웃음> 야 삼지창에 다 빠른 장력 꽂을 뻔 했다 삼지창에 집전 넣어봤다 삼지창은 안되는거 좀 있을걸? 검하고뭐 음, 거마... 음, 그런거 심... 찌르기 된다 대신 찌르기는 데미지 추가제 그냥 음. 아, 찌르기는 <웃음> 근데 찌르기는 그거 아가 날려서가 아니 음. 중발했네 6호선 더딴 데로 가볼까 뭔데 아 여기가 시범문행 그럼 내일은 그 음. 7시 넘어가지고 그거 타고 가면 되나? 응그러면 음. 일찍 가면 자지 뭐 <웃음> 10시까지 한 2시간 정도 자겠지 음. 그거 보니 그걸 모르겠네 1, 2학년이 1, 2학년 좋은 식도 안 오나? 그러니까 원래는 그다 모인다 요다 모여서 그러는데 모르겠네 돌아옵니다 아 양이 한방 컸다 하다니 더실 조준 뭐 이런 것도 있고 수선 수소... 응 음. 집전은 뭐고 수선 수선은 그건 것 같은데, 그, 갑옷에 넣은 것 같은데. 뭐, 내부도 해본, 뭐, 그런 거. 그런 걸 수도. 나 지금, 요, 노란 색깔, 시범문행 좀. 어디, 아, 근데 일이네. 발화하고 화염은 같은 거. 응. 아, 발화는 화살에 붙이는 거다. 아, 그런 거. 음. 그러면, 삼지창에는 바라붙여도 의미 없겠네. 어? 삼지창에 바라붙여야 침칸. 될걸? 삼지창에 화염 바로... 붙이니까 안 된다. 그럼, 화염 말고, 발화 붙여봐야지. 돌 버튼. 이 지금 어디있노? 그기 그대로있노? 어.. 그위지 그대로 지금 삼지창 강화군 나 6호.. 나 노란색깔 15문은 좀.. 5번 아 여기 마녀의 집 하나 있다 어? 야 삼계창에 응? 바라붙여 놓으니까 던지니까 효과. 응. 근데 때리면 효과 납니다. 오. 던지니까 효과 없어? 던지는 거는 발화 효과가 없는데, 그냥 가서 좌클릭으로 때리면 불붙는 아, 맞네. 좌클릭으로 때리는 것도 되지, 이거. 어, 던다 이거. 근데 휘몰아치는 갈 날은 저기. 나 여기서 투호하고 있다. 야, 강타 살충은 쓰레기지? 강타는 그래도 마, 많이 썼다 그럼 나, 날카로운 강타 살충 붙여놓으면 뭐? 어... 날카로운 붙이는 게 제일 나을걸 그다음에 강타 날카로... 살충은 안 붙이는 게 금... 나을걸 근데 이거 금류는 뭐냐? 아, 금류 어디? 뭐더라 그거? 뭐... 이거 빨라. 군민 기억이 안 난다. 아마 으, 그거 타 갑옷에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 밀치기하고 밀어내 이거가 차이. 미, 하나는 화, 화살이다. 아화이다 화. 활이다, 화. 어. 옛날엔 발화 화염이 비벌지. 발화로 바뀌었다가 바뀐 거 같아 다시. 아, 어, 여기도 지형 특이하다, 요 집전이 뭐지? 우리. 집전이 뭐지? 실험용 골렘. 집전이 뭐지? 무슨 효과가 있는 거지? 근데 어, 여기다 집 지을래? 응? 여기도 땅 괜찮다. 날카로우. 밀치기, 발화, 약탈까지, 불셋 맞췄다 또. 난요 디지시티 여기다 에 하나 질렀다, 땅. 여기 땅이 진짜 특이하다. 구경 와봐, 여기. 안 들린다. 안 들리는 들린 수준다, 거기. 여기 구경 와봐. 아 레이아 음 삼시창에 불효과 붙이는 거 알아냈다 이래야 되네. 응? 응. 아, 발자주. 아, 발자주. 아, 아. 니 이래야 응? 아, 응? 뭐. 그... 어? 용암사이 통과시켜봐봐, 삼지창. 용암사이로? 그럼 불 야, 분은... 근데, 세네세네다 바라붙이니까, 화살을, 화살로 불안 붙네? 응. 화염을 붙여야나? 하 그럼? 화염 붙여봐봐. 화염이 될까? 아, 그래, 바로와 칼이다. 아, 바뀌었다. 칼이었나? 어 바뀌었다. 옛날엔 어, 둘다 과염이었는데. 어안 붙는다. 야 잠만 투포사체 날리도 안 붙는다. 또 뭐지? 아무래도 활 활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세네가 아니라. <웃음> 화살어 근데 활도 다중 다중샷이 되나? 음. 궁광화살 꿀짐 아발 저리 시 ㅂ 와.. 발 진짜 저리다 지금 엄청 미치겠다. 아픈 즉시피해 화살을 <웃음> 주겠다는 애들한테 즉시피해 즉시피해 하전 그저 레전 호통의 화살 야, 응? 월드에 이소로 할 일이 점점 늘어날 거 왜? 이 디지시티에 걸어다니는 도로. 응. 걸어다니는 거? 아.